신단상 배워야 돼요. 네, 주방장이 예, 예. 그렇게 속을 세게 됩아 예, 예, 예. 무서워요. 도청을 해요. 그래 가지고 발각이 된 거예요. 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따로 네. 그, 그 프랜차이즈를 내주면 매출에서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뭐 재료를 공급해 주는 정도로 하고 네, 네, 네. 대신에 교육도 직접 하시고 직접 또 오픈해서 가서 네, 네, 네. 장사를 또해 주신다면 며칠씩 며칠씩 해 줘야죠. 그 돌아가게끔요. 그럼 일단은 받아옵니다. <웃음> 일당 많이 줘야겠어요. 사장님이 직접 오시는데. 그죠. 그냥 오. 제가 예. 처음에 배우시러 온 분한테 네. 내가 교육비가 이 두부라는 거를 네. 한달 이상 배워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나 집에서 저도 두부 만들어봤는데 간단하던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대영화는 아. 그래서 한 달은 배워야 되고 음. 또그 서빙도 음. 와서 한 보름 배워야 되고 음. 주방에 그 우리 참모님이 하시는 것도 한 보름 배워야 되고 사장님이 다할줄 알아야 네. 아또 종업원을 음. 교육시키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 급할 때 만약에 한 사람이 고만 두더라도 대처해 나가야 되니까예 그렇죠. 네. 그거 대처해 못하면 그냥 가게 문다 되거든요. 그것도 아마 그 대표님이 직접 경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네. 처음에 두부집 열때 주방장이 그렇게 속을 세게 들었잖요 그것도 친척이 네. <웃음> <웃음> 아 저기요. 아 노동부에 가서 네. 노보, 노동부도 고법 대법이 있더라고요아 그렇습니까 네 노동부 대법까지 가서 제가 승소했어요아그 주방장님이 뭔가 네네. 이슈를 해서 오. 아 무서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음. 주방에다가 이 핸드폰을 갖다가 몇대 갖다 놓고 도청을 해요 음.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네. 그 주방에서 해는 이게 다 녹음을 해는 거예요. 예. 왜? 혹시나 자기 욕해지 않나. 아 그분이? 네, 대표님이 노, 노, 녹음한 게 아니고. 네, 그분이. 아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핸드폰이 설거지 통이 물에 빠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알아 발각이된 거죠. 예. 아 네. 의심이 이렇게 많고. 아 대단합니다. 음, 음. 엄청 많 고생 심하셨겠어요. 말도 못했어요. 지금도 어 제가 그, 네. 그 소송 권을 갖다가 네. 인터넷에 어떻게 먼저 컴퓨터에 저장해놨어요. 네. 하도 힘들어서. 아이고 네네. 대법까지 갔으면 계속 지금 20, 30으로 가셨는데,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본이 인 직접 또 배워가지고 콩을 네. 무자게 버리셨다면서요? 아, 처음에 두부가 집에서 조금 해는 건 괜찮은데 많이 아니고 어떤 때는 뭐저죽 같이 나와요, 죽. 음. 그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럼 또 해고. 영업 시간인데 두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부집에 두부가 없어. 네. 망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미, 미치죠. 그러니까 어. 괜히 드물에 시은 땀만 흐르는 거예요. 급해긴 내고 어. 그래가지고 그런,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해 봤기 때문에 사장님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겠요 이렇게 네. 하면 안 되심입니다. 이미 내가 다 실패해 봤으니까. 어. 그 지금은 만약에 그 두부 만드는 기술이라 할까요? 네. 오면은 아주 확실히 가르쳐서 보내입니다 음. 만약에 그렇다면 안 돼요. 음. 지금 아직 멀었다. 음. 한번 목사님이 오셨는데 네. 그 분이 미국에 가셨어요. 헬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맨 침에 와서는 아, 목사님이 두부를 배우시겠다고? 네. 미국 가서 하시겠다고? 네. 어. 그 와서 배웠는데 한 20일은 나쁜 말로 음. 머리가 안돌아가 <웃음> 목사님이... <웃음> 야단을 치고 막 그래갈더니 예, 예. 어 나중엔 잘해 는 거예요. 예. 네. 혼나니 그게 혼나야 기술을잘 들어가요. 그게 옛날에 그 조수가 있어요. 언제 예, 알지? 예, 조수. 예, 예. 조수가 운전할 때 욕먹고 맞아야 배우던 아 그냥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금방 배우더라고요. 네. 음, 예. 맞아요. 엄한 그러니까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네네. 제대로 네. 배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있는 기사도 음. 우리 두부의 기사도 음. 맨 처음에는 아주 안 입고 와서 막 저겠어요. 그 음. 퇴사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오. 지금은 아주 아. 내가 없어도 그렇게 잘합니다. 음, 잘 되어가지고. 예. 네. 그리고 요새는 <웃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쉬는데 쉬지도 않는데요. 자기가 해겄다고. 오. 참 잘해요 아주 지금은. 오. 네. 오. 대단합니다. 자, 두부 네. 아, 꼭 드, 드, 드셔보십시오. 3대째 손두부. 네네. 그렇죠. 어디 가면 됩니까? 아. 본점은 어디 있습니까? 본점이 인천지방법원 옆에. 예. 사, 거기에 그 3대째 손두부라고 있습니다. 오, 네네. 거기서 두부 맛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